비 t v 진짜 깍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한국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베트남에 살면서 계속 베트남 말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한국말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스즈키컵 베트남 필리핀 전에서 베트남이 2대1로 우승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응원을 갔어요 그런데 어, 응원을 가고 이제 끝나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와 하고 몰고 다니고 하는 현장에도 같이 있었는데 우하이바 때부터 계속 저는 응원해 왔었거든요 근데 좀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상태로 막 환호를 하다 보니까 어, 역주행도 심하고 교통, 교통을 교통안 지키는 거는 당연하고 그 와중에 속도를 막 높이다가 크게 사고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지키컵 베트남 우승 때까지 또 우리가 응원을 가고 환호를 할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어, 조금 더 조심해서 최대한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또 조심할게요. 어떤 분이 또 주머니에 지갑을 그냥 쑥 떨어뜨리고 완전 빠르게 오토바이를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뜨린 걸 몰랐는데, 어떤 아줌마가 막 달려가가지고 쓱 챙겨서 돈을 싹 빼가지고 어,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주겠지만, 자기 물건 자기가 잘 챙겨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같이 즐기고 하는 분위기는 좋은데, 그런 틈을 노려서 소매치기나 잃어버린 지갑을 낚아채 가는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조심하면서 베트남의 우승을 빌고. 또 끝까지 박항서 감독님과 베트남 축구팀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Xin c h à n Hôm không n g rất nhiều. g i này không đăng video thường xuyên như lúc trước, tại vì này t bị phải đi t u n viên c h n g i Hàn n h ư n g mà t v Còn hôm nay rất v vì hôm n Nên có thể đi c ó vũ Việt Nam, Việt Nam và Philippines. j o ờ I up up con, I up up con. Lúc 8 giờ rưỡi tối. Hôm nay sẽ đi ngủ thôi với bạn chị em và bạn quan chị em nữa. Còn mình đã mong đợi mua một c á i t s h i r t màu đỏ c ủ a Việt Nam mà ở Kia có bán. Nên bây giờ làm gì thì luôn nha. Đi đi đi. 이 d i s n h v 으로만원 I g o n t know if you w a t t d i you can do it i s h e a y a t o u d e s o r e TV